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데일리로 가볍게 할수 있는 청순한 로즈무드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대박인 팔레트가 출시된 거 아세요? 팔레트 하나로 일출 살기 가능한 제품인데 이따 튜토리얼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두 에스쁘아 제품으로만한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에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립 제품 모두 이번 신상인데 너무 예쁜 제품이 많아서 뭘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자주 손이 가고 첫눈에 딱 반했던 제 취향 제품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웃음> 그럼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촉촉한 제형의 자연스러운 컬러로 피부 표현을 할게요. 제가 촉촉한 제형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요즘 피부가 빨리 건조해져서 가끔 찾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촉촉한 제형에 비해 커버력이 조금 있는 편이라 단독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밝은 색상의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주면서 특정 부위를 밝혀 입체 표현도 해줄게요 너무 묽지도 꾸덕하지도 않은 제형이라 웬만한 잡티는 거의 가려주고 핑크빛이 돌아서 화사한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기름종이 파우더로 화장이 무너지기 쉬운 T존과 턱 주변, 얼굴 외곽 쪽의 유분을 잡아줄게요. 다음, 제 헤어컬러에 맞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제품은 얇고 긴 모양에 뭉치지 않고 잘 발려서 눈썹을 쉽게 그릴 수 있어 좋았어요. 브로우카라를 사용해 저의 밝은 머리색과 앞서 칠한 브로우컬러와 맞게 눈썹모를 애쉬브라운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드디어 아이메이크업 단계인데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신상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를 사용할거예요이 팔레트로 쉐딩 같이 끝까지한 번에 들어갈건데 진짜 버릴색 하나 없이 꽉찬 구성이라 팔레트 하나로도 일주일 살기 가능해요. 호수마다 기존 인기 컬러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1호 피치라이크, 2호 로지피드, 3호 누드무드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하나씩 자세히 발색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1호 피치라이크는 오렌지 코랄,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로 원더윙크라는 기존 인기 컬러가 들어있어요. 이호 로지피드는 전체적으로 코랄핑크의 로즈톤 섀도우로 기존 인기 제품이면서 제 인생템 중 하나인 컨투어 파우더 라이트 그레이가 쉐딩 컬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색 구성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세 가지 컬러 중 로지피드가 쿨톤분들에게 딱이라 쿨톤분들에게 추천드려요. 3호 누드무드는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돌고 톤다운된 코랄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기존 인기 컬러인 아몬드 라무르 컬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많이 쓰는 색은 더 많이 있고 매일 쓰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된 실용적인 칠구 팔레트예요. 저는 이세개중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2호 로지 피드를 사용할 거예요. 라이트 그레이로 얼굴 윤곽을 먼저 잡아줄게요. 로지 무드를눈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 줍니다. 다음 테파트로 눈 위아래 좀더 쨍한 코랄빛을 깔아 줍니다. 그리고 트렌딩으로 눈밑 애교살에 힘을 주고 얼굴에 하이라이팅도 줄게요. 다음 지프로 눈두덩이 가운데와 애교살 앞머리에서 중앙정도까지 사용해 반짝이게 해줄게요. 다음 이번 에스프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노머징 브러시 라이너 인텐스 블랙으로 점막을 채운 후 꼬리도 적당히 빼줄게요. 이 아이라이너는 붓이 얇고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지속력도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코멘트를 사용해 아이라인 끝과 눈 앞에만 음영을 살짝 줘서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또렷해지게 해줄게요. 다음 라이트 그레이로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그려서 애교살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게요. 이 제품도 아이라이너와 함께 새롭게 출시한 제품인데요. 독특한 컬러와 함께 세가지 색상으로 나왔지만 저는 깔끔한 블랙 컬러로 속눈썹을 돋보이게 만들어줄게요. 가볍고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 속눈썹이 적당히 강조되어서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가루 떨어짐이나 번짐도 없었어요. 로즈무드를 사용해 볼과 코튼을 살짝 이어서 발라 로즈핑크빛으로 물들여줄게요. 차분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데일리로도 사용 가능하고 좀더 진하게 칠해 무드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베이스 색상으로 노웨어 젠틀매트 플리즈드 컬러를 발라줄거예요 이 색상은 탁하지도 쨍하지도 않은 중채도에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청순하고 예쁜 색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베이스로 바를거라 넓게 블렌딩에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다음 립을 바르기 전에 미츠 시리즈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디자인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렌지 미츠브라운, 레드미츠 옐로우, 레드미츠 카페, 레드바이브 이렇게 매트한 제형의 4가지 네 색상으로 컬러와 컬러가 만나 독특하고 예쁜 컬러예요.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컬러 레드미츠 옐로우가 마음에 들어서 이 색을 쓰려고 해요. 레드에 노랑 한 방울 떨어뜨린 예쁜 사과레드 색이더라고요. 앞에 쿨한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줬으니까 이 색상을 입술 중앙에 아주 살짝만 올려 그라데이션 해줘서 오묘한 느낌을 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에스쁘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그중 제가 첫눈에 반했던 제품들과 기존 제품 중에서도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사용해 완성한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었어요. 음영감이 많이 짙지 않아서 눈이 길어 보이면서도 가볍게 할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